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자막바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제 영상에도 이런 자막바라든지 혹은 이런 자막바를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자막바를 저는 모바일로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자막바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응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예쁜 자막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막바 만드는 방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오늘 자막바를 이용할 거는 크로마키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키가 될 바탕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가져오기 창에서요. 배경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줍니다. 내리면 흰색 배경 보이시죠?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흰색 배경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도구창을 들어가 줍니다 제일 첫번째있는 색상 조정 보이시죠? 색상 조정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리고 쉬움과 고급 중에서 고급을 클릭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색깔 보이시죠? 색깔을 제일 오른쪽으로 쭉 해줍니다 이러면 크로마키할수 있는 배경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 바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텍스트를 들어가셔서요 배경에 있는 자막발를 가져와 줍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라든지 굵기는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배경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100 그림자들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연하게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클릭을 해서요 불투명도 100을 올리고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밑에 보시면 스티커창 보이시죠 스티커창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 보이시죠? 사각형을 가져오는데 위에 올린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만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색상 클릭해준 다음에 채우기 색 보이시죠? 채우기 색을 클릭해서 파란색 그러면 자막바가 만들어진 겁니다. 약간 위치만 조금 더 조절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내가 이름을 올리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제가 만든 자막바처럼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한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에서 자막만 날려주고 사각형으로 자막바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색상에 들어가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흰색 클릭하고 그 밑에 보시면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테두리가 없음 되어 있는데 테두리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제일 굵게 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요걸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죠. 이렇게 또 자막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밋밋하다 싶으시면 좀 굵게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들어가셔서 사각형을 또 위에 올려줍니다. 혹시나 크기 조절.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름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이 타임라인 위치를 자막바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 사각형 위에 그 다음 폰트가 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요 뭐 여기서 그림자를 넣는다든지 테두리 넣는다든지 이렇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이 카메라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스냅샷이 적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저장한 스냅샷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영상도 같이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을 다 날리셔도 되고요. 닫기에서 저장해놓다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날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불러오고 크로마키 할 소스를 영상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타임라인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도구창에서 크로마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도구창에서 크로마키 보이시죠? 클릭해서 초록색깔 클릭해 줍니다 이러면 크로마키가 적용이 됐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혹시나 만약에 크로마키가 적용이 됐는데 이 자막바가 색깔이 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불투명도 라든지 잡음 이런 거를 조정해 주시면 원래대로 색깔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막바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영상에 예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아비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